열 번째 미션은 식품 생산입니다. 이 식품 생산은 주황색 레바를 밀어서 초록색 빔들이 보이게 되면 16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초록색 빔이 축을 덜 밀어서 이런 식으로 회색판보다 앞쪽으로 나왔을 때 점수가 인정받게 됩니다. 하지만 회색판보다 뒤쪽, 즉 회색판보다 아래쪽에 눌려져 있을 경우에는 점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.